아싸 엄마한테 오0년 만에 용돈을 받았어 매점 갈 시간이야.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우후 다른 아이들보다좀 작긴 한데 그래도 주미만의 특별한 점이 있지. 가서 친구들하고 놀아. 주미 주미 주미 주미. 오오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다 물고기 물고기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물고기. 오. 부장님 죄송한데 화장실을 땄으면 똥을 닦으셔야죠. 똥을 그렇게 안 닦고 다니시면 똥꼬가 까매져요. 아! 어, 여기는 내 방인데 여기 내 개가 여기 있고 내 컴퓨터가 여기 있고 내가 이 정말 큰고무거든 오. 자안녕셨어 아. 꺼지고 아. 진짜 아. 아. 찾았어. 세 아. 아. 아. 약. 아. 아. 아. 엄마 우리 늦는다고 빨리 가자. 아. 아. 가기 전에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 아이 녀석 이 녀석 잡고 뭐하지? 남자친구한테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럴까? 어디 떡볶이 맛있지? 매운 거 먹을까? 덜 매운 거 먹을까? 짠거 먹을까? 어, 머리 떨어졌다 머리 떨어졌다 아싸 이긴 거 같은데? 아싸 이긴 거 같아! Yes. Boom, baby. 저 새끼 내 동생이랑 똑같이 생겨! No! 흠흠, 뭘해 먹을까? 뭘해 음, 먹을까? 뭐좀 드실래요? 왜? 녹색 카드 내라고, 녹색 카드 내. <웃음> 녹색 카드 내면 되는 <웃음> 거야. 이거 쉬운 난다. 게임이란 말이야. 녹색 <웃음> 카드를 <계속> 내라고. <웃음> 야, 나 이거 언제까지 계속 먹어야 되냐? 나 녹색이 안 나와. 뭐야, 이거? 야, 이게 뭐야? 왜안 나와? 야, 씨. 야, 나 왔다. 이새치. 방향 바꿈 한번 더. 나저 새끼 쳤다 좀... 녹색 없다고 나만 카드 몇짤 먹기 위야 오늘 컨셉은 김밥이야 김하고 밥을 얼굴에 발라주고 자 부엌 으로가자 김밥 왔어요 아! 아! 아! 오른쪽 왼쪽 엉덩이 힘으로 이 난관을 꽉 잡아 으이! 젤다 오 링크 어 침대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던거야? 귀여운 고양이 녀석 난널 다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웃음> 아 치가 <웃음> <웃음> 뭐야 총알 다 썼어? <웃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 뭐야 뭐야! 불에 걸렸어 불에 걸렸어! 뭐야! 왜! 랏... <목소리도> 우우! 옵티머스 프라임! 대박 멋있어! <목소리도> 뭐하는 거야? 음나 거미! <목소리도> 대방 먹지마!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호이징 아! 어야 이거 왜 안되지? 이거 계속 안먹네 아! 에이 요 친구 안녕 나빵금 먹고 있어 하나 줄까 너? 어나 하나 줘 이따 이놈아 야나 오늘 이빨 안 닦고 왔잖아. 아... 이거 스프레이 한 번만 뿌리면 이빨 닦아 놓은 똑같아. 완전 깨끗 이거 한번 해나둘셋 응? 똥내. 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 간다 이 새끼가. 이건 불이야 아또 뿌리 뿌리가 이렇게 뜨고 괜찮아 안돼안안돼안돼 뿌리가 이렇게 뜨고 엄마도 있고 동생들 있는데 안돼 괜찮아 이 카메라로 찍어있고 안돼안돼 안 돼, 아니야 괜찮아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내 손가락 괜찮아 아직 붙어 있어 아직 붙어 있어. 아, 아, 아, 아,